오늘은 어깨 스트레칭 같이 하실 거예요. 뭐 구분등, 말린 어깨, 그다음 승모근 스트레칭도 같이 어 효과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따라해보세요. 첫 동작은 우리 어깨 서클을 하실 거예요. 두 손을 어깨에다 놓으시고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안에서 바깥쪽, 앞에서 뒤쪽으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한 4번, 천천히 뭐 6번 반복하시면 되고 뒤에서도 약간 배낭 메듯이 앞으로 또는 옷을 뒤에서 입듯이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팔꿈치로 원을 그리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두 손을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등을 컬을 하실 거예요. 쭉 앤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두 손을 쭉 밀어주시면서 등을 컬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네번 정도 하시고 자 뒤로 손을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쭉 밀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는 아치를 하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 왔다가 앤두 손을 뒤로 쭉 밀면서 약간 어깨를 뒤로 연다라는 느낌으로 견갑골이 서로 만난다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and two. 쭉 뒤로 기지개 키면서 아치 가슴을 활짝 척추를 열어주세요. 두. 이렇게 네번 또는 여섯 번 정도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자 손을 이렇게 만드세요. 세 번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링을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린 상태 90도에서 앞에 봤을 때두 손이 90도 팔꿈치가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어깨 옆에 팔꿈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어깨 밑에 팔꿈치 벌어지거나 앞으로나 뒤로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로 90도에서 만약에 몸통이 되게 얇고 어깨가 넓다 하면 여기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을 없애려고 이렇게 붙이시지 마시고 어깨 밑에 팔꿈치 그대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옆으로 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둘, d 후 호흡이랑 함께 자두 팔이 옆으로 오픈이 될때 갈비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네, 척추가 모양이 바뀌지 않게 이 11자로 몸이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시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깨를 옆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둘둘 이렇게 둘, 음, 이게 인앤나웃이에요 네,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쭉 리칭하시는 거 이렇게 미시는 거 이게 그 다음 동작이에요 요것도 몸이 바뀌지 않아요. 어깨를 열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쭉 옆으로, 양옆으로 내 팔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둘, 요 동작을 반복을 하실 거예요. 자, 모든 동작이 다 호흡 한 번에 한 동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링을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손에 웨이볼이나 생수병, 양쪽에 똑같은 거를 들고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두 손을 앞으로 밀었다가 땡기면서 팔꿈치를 뒤로 쭉 땡기는 거예요. 이게 손등 앞으로 갔다가 손바닥을 위로 가시면서 어깨를 이는 이렇게 돌, 안으로 돌렸다가 밖으로 돌리는 동작을 하시면서 팔꿈치를 폈다가 그대로 쭉 땡기는 거. 이것도 그 다음 동작으로 하실 거예요. 이때 팔을 뒤꿈치 뒤로 땡길 때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버리지 않게 항상 쇄골은 옆으로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척추가 일직선 상태 유지가 되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손바닥 뒤집으면서 팔꿈치를 뒤로 쭉 당겨주면서 등이 판판한 상태에서 약간 조여준다라는 느낌이 오시는 게 맞아요. 둘, 이렇게, and 이렇게. 그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팔을 이렇게 V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V자인데 엄지 손가락을 위로 딱 엄지 엄지척 손을 하신 상태에서 V자로 팔을 천장으로 밀어 올리시는 이 동작을 할 건데, 자 엎드리셔서 쭉. V자 V자로 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깨는 그대로 귀엽게 멀리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후, 엠, 두두이 동작을 하실 때, 자 어깨가 으쓱으쓱거리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고 귀엽게 멀리한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 동작은 프롬프레스업이에요 엎드린 상태에서 척추 머리끝 발끝 길게 한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손을 자기 가슴 옆 겨드랑이 옆에다가 놔주시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메뚜기 팔처럼 자이 상태에서 남자분들은 손을 조금 넓게 하셔야 돼요 어깨 넓이 때문에 그리고 어깨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도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살짝 넓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겨드랑이를 밑으로 쭉 끌어당긴 상태에서 팔꿈치가 엉덩이 뒤쪽으로 쭉 내려간 상태 유지. 그러시고 코끝부터 들어서 흉추를 익스텐션을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 허리까지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자, 가슴 갈비뼈 있는 데까지만 쭉손 눌러서 엔, 드. 호흡은 내셔도 되고요. 흐 또는 호흡은 들이마셔도 돼요. And 그대로 이게 프롬프로스업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신경 써셔야 되는 부분이 목을 너무 확 쳐들지 않게 네? 코끝을 부드럽게 그리고 턱도 부드럽게 옆에서 봤을 때는 물을 드시는 것처럼 또는 약간 천장을 올려다 보는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겨드랑이 뒤, 팔뚝 뒤에 힘을 주셔야 돼요 음. 그러시고 허리로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갈비통 또는 몸통 그리고 이제 척추 윗부분, 등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롬프레스업 할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허리를 훅 뒤로 제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추, 허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이 이렇게 굽어있는 사람들이 등이 자꾸 타이트해지시니까 등을 열어주고 싶어서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하시고 회원님들 하실 때 어디 어깨 열어주시고 몸통 판판하게 하신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도 열어주고 앞 뒤로도 열어주고 그리고 어깨가 매달려 있는 척추 흉추도 편안하게 릴리이즈 하셔야 된다는 거요거 생각하시면서 첫 동작 서클부터 프론 트 프레스업까지 같이 해보실게요. 자 한숨 흐 자, 어깨 서클 할게요. 네번 천천히 후, 엔 쭉, 둘,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엔 넷, 엔 거꾸로, 엔 뒤에서 앞으로 후, 엔 쭉, 엔 후, 셋, 엔 둘, 넷. 좋아요. 손깍지에서 앞으로 쭉 밀어서 컬, 이렇게 네 번, and 후, 두, and, 쭉, and, and, 키 커졌다가, and, 넷, a 두, 자 이제 손 뒤로 깍지 끼셔서 기지개 키듯이 아침에 네 번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엔. 쭉 기지개 기지개 엔. 차렷 엔. 쭉 엔. 차렷 엔. 쭉 기지개 엔. 쭉자 이제 펭귄처럼 팔꿈치 구부려서 그대로 옆으로 손 N 오픈 클로즈 10개 둘 천천히 호흡 셋둘넷둘 다섯 둘 여섯 어깨 귀 멀리하세요 일곱 팔꿈치 움직이지 않게 여덟 두번 더요, 아홉, 마지막 열, and 좋아요. 자, 이제 옆에서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and, 둘, and, 찌릿찌릿해요. 셋, 둘, and, 넷, 귀엽게 멀리 하세요. 다섯, 에앤 뜰, 에 여섯 둘 갈비 모으시고 일곱 둘숨 쉬세요. 여덟, 두 번만 더. 아홉, 마지막, 에앤 열, 앤 좋아요. 자, 이젠 앞으로 나란히 쭉 하셨다가. 어깨 돌려서 팔꿈치 뒤로 구부리는 거요렇게 얇게 둘쭉 나란히 셋 어깨 기어 멀게요 앤넷둘등 8~ 9~ 하게 다섯 둘앤 여섯 둘앤 일곱 둘숨 쉬면서 여덟 두번더앤 아홉 마지막 앤열앤 좋아요 자 이제 엎드리셔서 팔 V자로 엄지손가락이 천장으로 가게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만 들어 올리실 거예요 팔만 준비 업앤 다리도 길게 머리 길게 둘 열게요 셋 어깨 안 올라가게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N 열 N 좋아요 자, 이마 대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프롬프레스업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뒷목 길게 올라오세요. 네, 온 음, 이렇게 8개. 게 둘, 앤, 둘, 앤 코끝부터. 셋, 앤, 둘 팔꿈치 많이 벌어지지 않게요. 네, 앤, 둘 귀엽게 멀리. 다섯, 팔뚝 뒤 약간 조여주시면서. 여섯, 등판 판판하게, and 일곱, 다리 길게 하세요. 마지막, 여덟, and 좋아요. 아기 자세로 스트레치, 후, 뒤로 쭉, 그대로 한숨, 후, 자,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실 거예요. 같이 하세요. 다시. 편안한 앞바다리 하시고 어깨서클부터 준비. 어깨손, 발꿈치 앞에서 뒤로. 그렇죠. 둘, 둘 셋, 둘, 넷, 둘.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둘, 셋, 넷, 좋아요. 자, 이제 손깍지 껴서 앞으로 밀어서 등컬 쭉쭉쭉쭉쭉 차려. 앤, 앞뒤로 꽉 밀어내세요. 좋아요. 두번 더, 셋, 쭉, 둘, 한번 더, 넷, 앤, 좋고요. 손 뒤로 깍지. 뒤로 기지개 아치 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앤둘 가슴이 위로 올라가게 앤셋 시원하게 앤넷 쭉쭉쭉 좋구요 자 이제 펭귄팔 니은자 팔 하셔서 그대로 옆으로 오 돌려서 그렇죠 열개 둘 갈비뼈가 너무 앞으로 나가 있지 않도록 앞편 뒷편 판판하게두 어깨 기 멀리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두번더 아홉 둘열 N 좋아요. 자, 이팔 옆으로 한 상태에서 옆으로 쭉쭉 리칭 쫙 밀어내시고 앤, 둘, 찌릿찌릿하게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앤, 여덟, 두번 더, 아홉, 마지막 열, 잘했어요. 자, 이제 두손 앞으로 쭉 나란히 했다가 팔꿈치 뒤로, and 손등 위로 나란히, 손바닥 위로, 밴드 쭉, 셋, 둘, 네, 어깨 기 멀리 시원하게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제 엎드려서 V 팔 엄지 손가락이 위로 최고 손 해주세요. 귀엽게 멀리 하시고 팔 들어 올릴게요. 앤 다운 10개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귀엽게 멀리 멀리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프롬 프레스 업, 여번쭉엔 다운, 둘 귀엽게 멀리 등판 끌어내리는 거, 셋 손바닥 지그시 눌러주세요. 넷, 둘, 다섯 꼬리뼈 뒤꿈치 길게 밀고, 여섯, 두 번만 더. 일곱, 마지막, 여덟, 좋아요. 그대로의 기자세 뒤로 스트레치. 앤 후, 쭉 스트레치 하세요. 한숨, 후,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마지막 마무리. 후, 잘하셨어요.